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테리블리 채널의 테리입니다. 음 원래는 이제 퇴사를 하고 영상을 이제 올려서 영상을 통해서 제 퇴사 기분 같은 거랑 이제 여러 가지를 올려서 정보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퇴사 영상들을 이제 퇴사 후에 여행 영상들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어, 생각보다 그게 좀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영상을 이제서야좀 찍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한국에 왔어요 지금 한국 집에 돌아왔고 뭔가 조명부터 완전 다르죠 뭔가 진짜 한국 분위기 지금 저는 왔는데 방이 없어져서 <웃음> 방 없어져서 지금 이제 제친형방에 잠시 새들어 사는 것처럼 잊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퇴사한 지는 이제 2주 정도 됐고요음 제가 이제 새해 가 밝기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어 지금은 이제 무사히 한국 돌아와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한창 영어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공부 한다고 하루에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퇴사를 하, 했, 했잖아요 일단 퇴사를 했던 심정 같은 걸좀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미국 인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퇴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퇴사까지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서 진행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1년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뭐 다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비자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자,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체류하시거나 또뭐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인턴을 하면 꼭 해야 될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될 어떤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아,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꼭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는 어, 하면은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간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사실 막뭐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어, 뭐 미국에서 이제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것도 너무 많았지만 저한테는 또너안 좋은 일들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안 좋은 일들을 또 커버하면서까지 제가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나름 얻은 게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안 좋은 일 겪었다면은 또 저는 뭐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았거나 주변 지인들 친구들 도움을 받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스스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키웠고 미국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살고 있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되었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민하시고 계신다면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게좀 그런데 대신에 이제 취업을 결정하실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꼭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째로는 어 여기 미국에 이제 미국의 한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어 비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어 60~70%는 한인 기업을 많이 가세요. 한인 기업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미, 외국 기업을 목표로 계신다 하면은 조금은 핀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또제 지인 중에 외국 기업을 또 들어가신 분이 있어, 미국 안에 있는? 그,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당연히 영어가 돼야 됐죠. 영어가 진짜 원어민 수준으로 돼야 하겠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미국 인턴들 보면은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인턴할수 있느냐? 대부분 한인 기업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 기업을 정말 꿈꾸고 있, 계신다 정말 찐 미국 분들이랑 뭔가 진짜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본인의 커리어를 많이 쌓으세요 일단은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난 다음에 에이전시를 구해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너무 100% 신뢰는 하지 마세요 에이전시에 분명 거금을 드리고 준비는 할테지만 에이전시를 100% 믿으시면 안되고 어쨌든 간에 에이전시한테 저는 커스터머거든요 저희는 커스터머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어 분명 그분들도 한인 기업들과 또 회사와의 입장과 그리고 저희와의 입장과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 좋은 회사다 이렇게 단정 질수 없는 게 에이전시에서도 회사가 많아야 회사의 수요가 많아야 또 우리, 우리 같은 참가자들을 연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뭐 회사의 후기를 100% 믿는다, 믿는 다 믿는 건 제가 추천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편적 예로는 제가 또 들어본 예로는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를 많이 썼는데 그 후기를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일부분만 알려준다던가 100%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만 믿어서 회사를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고 위치, 급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다 적절히 고려하셔서 확실한 에이전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또 Q&A로 이제 댓글로도 많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턴 생활이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 제가 어, 계속 인턴 카테고리는, 미국 인턴 카테고리는 계속 유지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이라도 제가 뭐 저그 미국 인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들을 보고 또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영상을 꼭 꾸준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음 미국 인턴 관련해서 컨텐츠가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어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미국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나의 맞는 선택이 뭔가 하다가... 어 지금은 아직은 밑, 밑그림을 그린 상태라서 확실하게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첫서서의 시간이 지나면 은 제가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 그리고 저의 삶의 방향 같은 거를 여러분이랑 공유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기록 채널이자 또 정보를 공유해드린 채널이기 때문에 저만 신나서 막 올리는 것보다는 봐주시는 분들이랑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에 도움되는 방향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퇴사를 하고 나서 정말 시원섭섭하고요. 음, 시원하기도 하고 또제 딴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 원래는 1월 중순까지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입국했어요. 빨리 입국하고 한 2주 정도 좀 휴식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바삐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어, 미국 인턴에 무사히 다녀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인당 절대 멀리 나이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하시는 분들 정말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 저같은 20대 여러분들 정말 진짜 미래에 내놓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도 이제 공유를 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올라오는 또 영상들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